약간 퍼레리엄스같져왔요 이지에게는 나이 그렇게 하는 거야, 원래. 아니, 뒤로 넘겼어요, 그어 근데 이게 아, 아, 아. 이, 이 이렇게 하는 게좀더 올드해 보이는가? 그렇지. 어. 모자도 제일 제일 내가 팔순대쓸 만한 걸로 챙겼어. <웃음> 한번 보면 안 돼요? 예, 저 컨셉이 팔순인데 사실 곱게늙은 할아버지가 컨셉이고요. 근데 이제 컴퓨터 게임을 좀이따가 아까 할거 같은데 아무래도 역시 맞고를 하지 않을까? 조금 있다.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. 기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쵸, 감독님? 그쵸? 그쵸? 태어난다, 태어난다. 재밌을 것 같아. 자, 다, 잘해, 잘해보세요. 중경 배우. 고기 공부하다가 봐. 와! 겁나 잘생겼어. 우와! 나랑 정반대야. 얘는 이거 어때? 나는 이 <폰트 웃음> <기원한> 아쿠아맨 <웃음> 짝짱! <웃음> <짭짤! 웃음> 오늘은 위에 면도를 안 하고 왔습니다. 저 원래 저 면도를 잘안 해요. 저 수염이 다안 자라서. 역시 약간 셀카를 찍어두길 잘했군요. 아니야, 클렌징 티슈로 한번 닦고. 아 시원해.